전신 거울 있습니다. 네. 0후 입사한 해부터 단한 번도 안빼고 화권을 외쳤어. 아, 거울을 보면서 난 아니야. 넥타이 땋으면서 나는 김준영이다 올해도 최고로 열심히 해서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 아들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것이다. 음. 이 회사 대표보다 많이 벌면 이 회사는 내 거다. 나는 카준영이다 아지야! 아자 아지야! 아지야! 음. 이러고 미친놈처럼 되게 거울을 많이 외쳐요. 지금 우리가 이제 힘들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뭐 금리가 올라오고 경계 안좋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들은 있잖아요. 좀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서렁서렁 보였던 하루를 좀 무리감 있게 하고 그 성공의 마인드, 성공의 행동을 딱 장착한 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그대로 쫓아오면 되는데, 그렇죠? 재밌는 말이 있어요. 놀면서 맨날 마시던 술은 이렇게 달지 않았는데 음. <웃음> 야 열심히 일하고, 이 소주 한잔이 이렇게 단지 몰랐었다고 해서 음. 얘기했어요. 노력하고, 이 노력해서 이 기쁨이 너무 기뻐서 마시면 술도 되게 달고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하게 음. 보인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바뀌었 그런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대표님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또 많은 분들을 또한번 바닥에서 또 네. 올려줬고 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이 멘탈이라는 걸 장착하면 네, 누구나 맞습니다. 다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지금 이제 동기부여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분들 중에서도 듣고 나서 어, 많이 변했을 거예요. 제가 보험에서도 많이 갔는데 지금 기억이 나요.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살면서 단한 번이라도 미쳐서 내가 간절하다. 절실하다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하는데 음. 그래서 미친놈 미친년이 되 달라 그래요. 단한 달이든 3 개월이든 네. 보험회사에서 그 저한테 보냈어요. 미친년 되겠으면. 근데 그분이 20 얼마였는데 거의 1 0배 이상 찍어가지고 네. 정말 잘 됐어요. 음. 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원래 잘 되는 분인데 이거죠 제가 강연이나 강의를 해서 동기부여죠 불만 살짝 붙여줬는데 뻥 터지면 100% 저 때문에 된줄 알아요. 사실. 가만 다, 놔둬도 이렇게 올라가야 할 사람이에요 계단식으로 네. 근데 뭐가 동기부여가 빵돼서확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입니다 하면 네. 선물 같은 거 되게 많이 보내주세요 네. 1년에 한 200개 정도 받아요 그래. 근데 음. 되게 행복해요 와 내가 해드린 건 동기부여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빨리 가라고 음. 나침반처럼 이정표만 빨리 주고 불만 그냥 살짝 부르거나 바늘로 이렇게 찌르듯이 막 해서 좀 추진력만 줬을 뿐인데 받는 분이 확 오면 네. 너무 행복하죠. 그분이 또잘 되는 거모습 보면. 그러면 아까도 드렸던 질문인데 절실한 상황에서는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이제 극복해서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좀 평탄한 삶인데 네, 좀더 성공하고 싶어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이내 멘탈을 대표님의 이제 100% 아니더라도 한 10%라도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음. 제가 찌푸에 항상 출근할 때 집에서 씻지도 않아요. 5시에 나와서 그래. 5시 40분 정도에 회사에 도착하면 거기서 씻고 뭐, 머리카락, 드라이암 하면 6시에서 6시 5분 정도가 되면, 네.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찌푸 입사한 해부터 단한 번도 안 빼고 학원을 외쳤어요. 거울을 보면서 나를. 네, 맞아요. 아. 거울 보고 넥타이 멋있게 음. 매면서, 제 휴먼스를 나오는데, 어, 보통, 재밌어. 이렇게, 저희 사무실 2층인데, 넥타이 딱 거면서, 나는 김준영이다. 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놀이터에 와 있다. 음. 올해도 최고로 열심히 해서 내가 사랑하는 음. 와이프, 아들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것이다. 음. 이 회사 대표보다 많이 벌면, 이 회사는 내 거다. 나는 카준형이다. 아자, 가자, 아자, 아자, 아자! 이러고, 음. 미친놈처럼 되게 구호를 많이 외쳐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계실 올라왔어요, 1층에서. 그러겠네.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 뭐 있어! 뭐, 미친놈이라서 얘기했죠. 앞으로, <웃음> 매일 매일매일 이 소리 듣게 될 거라고. 해서 처음에는, 뭐 또라이야, 이랬어요. 청소 아줌마들 놀랐어요. 막오고 <웃음> 무슨 뭐 싸움 남나봐 했는데, 이게 한, 이렇게 한두달 하니까, 청소 아줌마들이 이제 시간 되면, 6시좀넘 청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커피도 제가 타드리고 기다렸다가 네. 이거 이거 구호랑 네. 아자 아자 아자 이거 외치잖아요. 음. 카 아주 그냥 이렇게 응원했어요제 <웃음> <그래서 웃음> 유튜브에도 나왔어요. 음. 진짜 일찍 나와요. <웃음> 예.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촬영 감독에 물어보는. 예. 일반인들 이제 거울을 보면서 그냥 자기 확언하면 맞습니다. 조금씩 이 변화가나요. 맞습니다. 저는 거의 꼴등이었죠. 신입 사원이니까. 음. 근데 1등이 되고 나 판명이 될 거라고. 계속 다짐하고 다짐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입사 다음에 그게 진짜 현실이 됐어요. 그래요. 저희 와이프도 웃더라고요. 불가능할 줄 알았고 저희 대표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해요.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람이 가장 무섭고 가장 독하해질수 있는 게 본인의 마음하고 멘탈이지 않을까요? 이제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어떤 분이 이제 뭐를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부럽다고 라 하는데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당신 했으면 나도 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어, 그래서 이제 우리 단 t 비 시청자 분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음, 자기 학업 거울을 보면서 하는 맞습니다. 큰 목소리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말로 할 때도 있는데 어, 왠지 좀 쑥스럽더라고요. 스스로가. 아 근데 본인이 본인 모습을 보면서 해야 효과가 커져요. 그래. 어. 그냥 안 보면서 하면 제가 해... 해봤는데 효과가... 왜냐면 제내 표정, 음. 내 모습 이걸 볼수 없기고 괜히 내, 어, 이, 내 모습을 보잖아요. 네. 왠지 모르게 그래, 해야겠어 이게 생기는데 음.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하면 뭔가 그냥 안 하게 돼요. 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저처럼 매일 하는 라게 아니에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딱 정해놓고 하시면 음. 이 효과는 차곡차곡 쌓일 거예요. 그래서 저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팀장님 고생 하나도 안 했죠? 그러면 음. 저 대리 발렛을 3년 전만 해도 매일 했습니다 하면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밝고 웃어요? 음. 그 주차부스가 있어요. 네. 주차부스에 요만한 쪼거울이 있는데 안 잊어요. 하루에 10분에서 30분을 음. 손님 대기할 때 맨날 웃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음. 안녕하십니까? 맨날 웃었어요. 그래서 표정이 이게 붙어버린 게 그래요. 음. 집에 가서 울 수는 없었어요. 그 괴롭고 죽고 싶은 마음이 매일 있었지만 표정마저 어두우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안아주고 할때 슬플 거 전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스에서 불행하고 힘들어도 맨날 연습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음. 그 웃는 연습을 많이 해서 되게 신기하게 봐요. 얼굴이 웃는 상이네요. 근데 원래 이랬습니까? 아니요. 저 웃는 상이 아니라 인상 쓰고 힘들고 했는데 매일 연습을 그렇게 3년, 4년 정도를 웃는 연습을 쪼꼬를 보고 하니까 이거 장착이 되면 진짜 큰 무기가 됩니다. 미소가. 그, 내가 학자들이, 예. 예, 행복해서 웃는 니다 웃어서 행복하고. 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맞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웃으면, 우리의 뇌가 아, 이 사람 중에 행복하구나라고 착각해서 몸에 좋은 호르몬을 만들어야 돼요. 어, 대표님 말씀하신 그 자기 학원도, 난 성공했어. 난 1등 할수 있어. 라고 자꾸 얘기 치면, 내 모든 유전자, 이 세포들이,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판매로 1등을 확언해 쳤는데 요새는 음. 비밀인데 강의로해쳐요 어. 나는 최고의 동기부여와 강사가 될 것이다. 거기에 제가 존경하시는 뭐 김, 음. 음, 남자분, 김 네. 분들 능가 넘어서 국내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동기가될 것이다. 나는 이거를 지금은 그게 바뀌었어요. 이 자기 멘트. 학원 멘트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그쵸. 이걸 다짐해서 저는 작년에 그래도 음. 제가 원하는 걸 어느 정도까지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학원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한 1년 정도 하면 좀 이제 스스로 처음엔 좀 멋졌고 창피하더라도 어, 스스로 믿게 될것 같아요. 1년 정도 하면. 나는 믿게 되고 음. 이게 단연하듯이 돼요. 그래서 강의를 처음에 갈 때도 항상 외쳐요. 음. 나는 국내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다. 음. 김창호 김미경 교수님이 능가하는 분명히 확언했어요. 자신 있게 될 것이다. 음. 자신 있습니다 하고, 하고 외치니까 강연을 하더라도 음. 어, 사실은 어제 되게 아팠어요. 좀 그렇죠. 잘못 음. 먹어서 지사제 먹고 음. 했고 강연을 하더라도 행복해요. 네. 절대 표정 안 하고 할수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이 있고 나는 내가 최고의 강사인데 음. 내가 여기서 실수를 해?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음. 참, 춤만 좀안 췄다 뿐이지, 등장 전에 춤추를 시는 만 제가 제실례할까봐 네. 빼고서 했을 뿐이지 강의는 거의 제가 볼때 90%까지는 올렸기 때문에 네. 행복하게 음. 생각하고 어, 있습니다. 자기가말에서 보면 그런 책들 정말 많잖아요. 어, 저도 그거 보면서 이게 뭐 대겠지라고 하는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뭐 대겠지 아니라 무조건 되는 거네요. 어, 맞습니다. 이거 그냥 1 플러스 1은 2처럼 당연히 되는 거. 근데 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힘드시다면 매일 거울 보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자기 학원 해보면 처음엔 좀 쑥스럽죠. 저희 촬영감독이 그래요. 음.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가여서 네, 했어요. 야,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서 학원 음. 안 해오고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조금 창피하고 쪽팔린다 그래도 학원 외치면서 음. 한 발짝씩 나가는 게 낫지 않냐 했더니 그건 맞는 말인데, 아, 왠지 창피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음. 얘기했었어요. 쪽팔림은 음. 한순간이지만. 맞아요. 그쵸? 음. 자기를 다지는 거는 평생 갈수 있다고. <웃음> 제가 아는 친구가 지금 대표님처럼 이 멋있게 얘기한게 아니라 차들 이게쭉 있을 때이 친구 옆으로 빼더니 쭉 가더니 그 이제 그 세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니 그냥 무리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그냥 뒤차에서 막 그러죠. 야, 너는 남들에게 다줄서서 하는데 이게 세치기 하면 되냐? 그랬더니 욕먹는 거 잠깐인데 10분 빨리 가자. <웃음> <웃음> 그 친구가 러면서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네그 친구가 어, 이제 앞으로 그거 말고 지금 그런 마인드로 살아간다는 그 친구도 성공할 것 같아요. 어, 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은 받은 질문이 있어요. 네, 근데 1등을 하다가 항상 1등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매달 매달 매달 매달 1등이 쌓여서 전체 1등이 되는 건데 이건는 피말리는 직업이거든요. 그쵸. 영업은 내가 이번 달 잘했어도 다음 달 못하면 또 내려가고 음. 이 반등이 있어요. 근데 꾸준하게 유지하려면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꾸준함이 진짜를 만들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세상은 여러분을 전혀 걱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본인이 마스크가 돼서 열고 부딪히고 나가야 한나라에도 깨닫고 얻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깨고 나가면 병아리, 네. 남이 깨면 달걀 프라이라 근데 어차피 <웃음> 인생을 살려면 부딪히고 도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제 40대에 도전했지만, 네. 50대라고 해서 6 0대라고 해서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